저는 내버랜다 안녕, 동비오 자동차의 외장과 내장, 그리고 악세사리들은 무척 챙기면서 정작 나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타이어의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내 차의 타이어의 공기압의 상태를 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동튜오한테한 가지 알려주려고 그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굳이 필요하겠냐 하시고 그냥 타고 다니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요 그런데 공기가 빠지거나 펑크가 난지도 모른 채 운행하다가 비싼 휠까지 손상되고 무엇보다 그 상태로 고속 주행이 된다고 생각하면 아찔하고 식은땀이 나겠죠 그래서 오늘 윤생이차 안에서도 편하게 내 차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동티뷰 요즘은 모든 차가 적용된 옵션인데 TPMS라고 들어봤을 거야 타이어 프레셔 모니 시스템이라고 타이어 공기압 감지 장치인데, 그러니까 이 장치는 운전자에게 타이어의 공기압 상태의 정보를 제공해서 타이어의 관리 및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장치인거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장치가 2013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승용차와 또 3.5톤 이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에 한해서 의무적용이 됐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출고되는 모든 새 차는 의무장착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 있지. 그럼 2013년 이전 차량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내가 쉽게 장착이 가능한 TPMS를 준비해 왔어 바로 이 제품인데 국내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해외 구매 사이트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23,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 판매되는 TPMS들은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내장형의 경우는 셀프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외장형으로 구입을 했어 일단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볼까? 본체 디스플레이, 센서 4개, 플림방지 노트 4개, 그리고 스패너, 양면 테이프, SD카드 리더기, 전원 연결 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TPMS 제품들 중에 내가 이 제품으로 선택한 건 전원을 연결할 필요 없이 태양열 전지판이 있어서 자체 충전이 가능해서요. 그러니까 따로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설치 후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 작업을 한번 알아보자고 그럼 일단 본체의 생김새부터 한번 살펴볼까? 일단 상단 부분에 태양열 전지판이 있고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버튼 3개가 상단에 있고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측면을 보면 태양열로도 충전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보조로 잭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네? 그리고 작동 방법을 한번 좀 살펴볼게 전원을 키려면 제일 좌측 버튼을 길게 한번 누르면 이수리와 함께 전원이 들어온다고. 그 다음에 보면 공기압 단위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bar 바로 나와 있단 말이야. bar는 원래 대기압의 단위로 1 bar가 1,000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우리 태풍 예보할 때 보면 이번 태풍은 몇 헥토파스칼 뭐 이러고 그러잖아. 그 단위가 바로 이 bar라고. 그리고 bar에서 단위를 psi로 바꾸고 싶다. 이제 통상 우리가 일반 정비업소나 카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공기압 단위를 psi를 많이 쓴단 말이야. 지금 바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PSI로 이제 바꾸려면 가운데 있는 버튼을 길게 한번 누르면 나는 이게 무슨 글인가 했는데 영어로 UNIT라고 유니트 재밌게 나오지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가운데 버튼을 한 번만 살짝 더 눌러주면 아까 BAR 바로 표기된 부분이 깜빡깜빡한다고 그러면 좌우 버튼 아무거나 한번 눌러주면 PSI로 넘어갔지 이렇게 이제 단위 변환이 완료가 되고 전원을 길게 눌러서 껐다가 다시 길게 눌러서 켜게 되면 아까 설정한 그대로 모드가 PS 단위로 설정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참, 참고로 참 좌측과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숫자들은 지금 현재 타이어의 상태의 온도가 표기되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센서를 이제 부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디스플레이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 그럼 이제 설치를 하기 전에 센서 하나를 보면 3DRR이라고 나와 있는데 RR은 뭐 아는 것처럼 리어 라이트 그러니까 뒤에 오른쪽 바퀴라는 뜻이겠지? 이걸 한번 설치해 볼게요 만약 이게 뒤에 오른쪽 바퀴라 고 그러면 제일 하단 부분에 숫자가 표기가 돼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럼 일단 타이어 캡을 벗기고 센서를 여기다 끼워 줄 거야 돌릴 때는 바람이 빠질 수 있으니까 빨리 끼워 주는 게 좋아 끼우자마자 바로 봐봐 오른쪽 하단에 공기압이 34psi로 나오지 그러면 다른 걸 한번 껴볼까? 이거는 이제 프론트, 레프트 앞에 좌측바퀴 그러면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이 숫자가 바뀌어야 되겠지 일단 꼈던걸 한번 빼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 한번 보자고 어, 부족 소리가 나지 이제 에러가 생겼다는 거를 나타내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앞에 좌측바퀴 걸 한번 껴볼게 그러면 역시 앞에 좌측 바퀴가 34psi로 정확하게 표기가 되지 여기서 또 센서를 돌려서 빼면 역시 부저 소리가 나면서 숫자가 0으로 껌뻑 껌뻑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차 안에 앉아서도 충분히 내 차에 네 바퀴 중에 어떤 바퀴가 어떤 에러가 생겼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동티뷰 이렇게 해서 TPMS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너무 쉽지? 시청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혹시 내 차량이 2013년 이전 차량이거나 TPMS 기능이 없는 차량이라면 차 안에 내 차의 공기압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값싼 이런 장비 하나 설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운행이 될수 있도록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 네, 랬나 수고했어, 동티뷰